우와, 우와, 우와, 와, 와, 와.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상추들 안녕하세요. 우아하게 시작해봅니다. 이상호 t v 의 개그맨 이상호입니다아 그래요. 오늘 가전제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옆에 딱 보이시죠? 청소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위에 IT나 가전제품들 하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뭐가 지금 제일 관심사냐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공기청정기 아니면 청소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 청소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은 지인이 구입한 걸 내가 빌려왔다. 뭐 이런 표현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녀석은 LG A9S 올인원 타워입니다. LG에서 원래 예전에 또 광고도 조금씩 주시고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 담아서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네, 광고나 협찬은 아니라는 점또 말씀을 드리고 다이슨이 가격 시장에 이 작은 곡을 쏘아오어요 너무 비싸게 받았죠 너무 이제 비싸게 시작을 해서 l g 오브제 컬렉션이랑 삼성의 비스토크가 고급 시장 쪽으로 타겟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브제 컬렉션 위로 LG는 시그니처 컬렉션이 또 있단 말이죠 이 A9S 디자인부터 보여드리자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A9 청소기와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특별히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내려와주는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에 먼지들이나 머리카락들을 좀 잘라주고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는 거의 60분 가까이 될수 있는 내용량 배터리 이게 이제 두 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있죠? 여기도 자동 충전이 돼요 그래서 60분, 60분 해서 120분 내가 봤을 때는 한 1200평 정도는 무선 청소기로 시컷 돌려도 가능한 사용 시간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는 녀석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흡입구고요 약간 이제 이게 다이슨 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빨리는 느낌인데 이따가 또얼마 그만큼 더 흡입력이 좋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보터가 여기도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흡입구 외에 여기 겉에 요거 사실 오브제 컬렉션이잖아요 요게 여기 하나 턱 달려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커서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걸레가 포함된 흡입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청소기 라기보다는 올인원 타워 되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청소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문양들 파여진 홈 외에는 깔끔한 느낌인데 뚜껑도 열려 그리고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집니다 요것도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탁붙는 느낌들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청소기 상은다 들어있는 다양한 흡입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틈새먼지 라든지 이런 거할수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청소기 모터에 달려있는 거 청소해 줄수 있는 머리카락 엉킴 방지용 브러쉬 그런 것들이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숨긴다라는 거에 또 의미를 좀 둬야 될것 같아요 잘숨겨줄수 있게 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요친 핫팬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할때 굉장히 또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흡입구들이 있네요 청소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게 흡입구의 넓이가 사실 넓을수록 또좀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 나온 친구들은 한뼘 남지 좁긴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넓은 걸좀 선호하는 편이고 무선 청소기를 초창기에 쓰셨던 분들은 모터가 아래에 달려 있어서 여기 핸들링은 좀 가벼워 대신에 좀 묵직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요즘 나오는 청 청소기들은 다 모터가 위에 달렸죠. 그래서 들었을 때는 좀 무거워요. 하지만 쓸때 이런 느낌은 또 좋은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구형 청소기가 편하다고 모터가 아래 달린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그래도 젊고 튼튼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위에 모터기가 달려서 이 축으로 빠르게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빈약하다는 라좀 아쉬운 점은 있기는 합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흡입 강도 세기 가 것들이 여기에 뭐 직관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무선 청소기든 유선 청소기든 가장 좀안 좋은 게 미세먼지 아니면 우리가 빨아들였던 먼지들, 쓰레기들이 다시 공중에 떠다니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거든요. 뭐 여기다가 잘 들어가 있다 쳐도 스물스물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제가 사용하는 청소기 같은 경우에 탁 이제 열어서 청소기 쓰레기봉투 탈탈 털어넣을때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싹 잡아주는 청소기의 어드밴스드 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다이슨은 뭔가 흡입력 자체에 대한 강한 인상을 줬다면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청소가 간편해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이 친구가 많은 먼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거치형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소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 먼지 비움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먼지를 비움을 눌러주면 안에 있는 먼지들이 본체로 깔끔하게 싹 빨려 들어간다는 라 거. 요거는 진짜 청소기의 신 개념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타사 제품들도 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신통방통한 녀석이고 애초에 미세먼지가 집 안에 날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조금 이제 해놓으면 2, 3일에 한 번씩은 안에 내용물들을 좀 비워야 되잖아요. 기계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청소를 해버리는 쓰레기를 비워버리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먼지를 한번 비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눌러주면요. 소리가 띠리리리, 한네번 해요. 네번 했죠? 자, 지금 여기서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먼지가 다시. 조금 큰 편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빠르게 강하게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 그 끝났다라는 걸또 지금 어필하고 있죠. 시작할 때는 네번 울리고 들어갈 때는 두번 울리면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완벽한 도킹이 돼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빨아들일 때 먼지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는 뭐 그런 느낌은 굉장히 장점이고 먼지를 다 빨아들였어. 그럼 어디로 가요? 이 밑으로 통해서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여기에 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 자체도 깔끔하게 밀어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빠져요. 원래 지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먼지 구멍이 위에 이제 있지만 빼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닫아주게 됩니다 닫아서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혀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아크릴로 해놨겠어요? 먼지가 얼만큼 쌓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거 열매입니다 그당 5,000원씩 구입을 했을 때 이거 외에 두개 정도 더 넣어주시긴 했는데 생각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비워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일체형이잖아요 플라스틱이랑 이 본용지가 일체형이잖아요 버릴 때 어떻게 돼요? 분리수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찢어서 얘를 따로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이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부족했네요 이게 원래 그냥 탁 탈착으로 해가지고 따로 버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필터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헤파 필터와 일반 필터 여기에 이제 UV 살균 장치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미세먼지들이 바깥으로 나오거나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할 때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들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5단계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에 안쪽부터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게 터보 사이클론이랑 금속 필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열어 보면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필터가 하나 들어있고또 여기 위에 고성능 배기 필터가 또 하나 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아들이고 다시 바람이 들어온 건 바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들어온 거할때 나름의 99% 9 미세먼지 차단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기 가장 주된 기능 얼마나 잘 팔리고 얼마나 잘 닦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총을 들고 나가는 군인처럼 백만 원이 넘는 총 정석인데 콩이랑 이런 거면 뭐 안빨리겠습니까 여기는 콩 같은 거랑 과자 부스러기 해놨고 마지막 최종 단계는 생각보다 과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손으로 주워야 될 정도의 크기를 해놨습니다 저건 안 돼도 사실 내가 인정 나머지는 좀다 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널려 보겠습니다 늘렸을 때 서장훈 형님 정도의 키가 아닌 이상 장신이 아닌 이상은 일반분들은 어렵지 않게 편하게 맞춰서 쓰신 될것 같아요 조금 낮춰야 되는데요 전원 버튼이 있고요 1단계 2단계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가능합니다 자, 하고 플러스 눌러 주면 2단계 내려 주면 1단계. 올려 준 상태에서 3초 길게 터보를 눌러 주면 터보까지 갑니다. 자. 우와. 형이 오! 빨리. 어, 뭐. 자,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터보 과연 될지요 콩부터 오오오오! 뭐 완벽하게 빨립니다. 자, 이제 과자 갑니다. 과자. 우와, 우와. 와, 와.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우와. 마지막 큰 과자. 이거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큰 과자 되나? 된다. 된다, 된다. 오! 광고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홈쇼핑 간대 나 오늘 약간 쇼호스트님처럼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네요 아 좋아요 오 흡입력 상당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물걸레 흡입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젖을까요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빨수 있는 물걸레를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일회용으로 준 물걸레를 여기다 부착을 해도 됩니다 오늘은 일회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친구도 좋은 게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물을 적셔서 와서 붙이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여기서 물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고 뒤에 보시면 물 조절이 돼요 그래서 물을 아예 가운데 두고 물 조절을 이제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단계 정도로 물을 쓸수 있고 또 조금 물이 많이 필요하다? 2단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양쪽 이런데 노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싹 적절중성 그런 런 거죠? 첨단 첨단 최첨단 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물 조절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넣어준 일회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턱턱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장착은 했고 처음에 그냥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물걸레만 되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소리 들리시죠? 흡비까지 된다라는 거 물걸레가 잘 닦이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써보겠습니다 아하 이... 좋아요. 지구적으로 한번 이렇게 글씨 써봤습니다.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상은 지워집니까요? 오호 오호 그냥 쑥 지나가는데 야 깔끔하게 지워지는 느낌은. 한 방에는 사실 좀 힘들다, 이게. 자, 어떻습니까? 요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걸레 한 번씩 쓱 지나가는 건좀 오버하고 원래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밀었을 때는 잘안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 너무 많이 말랐요 보드마카를 칠해놓고 말린 상태에서 물걸레질을 시작을 한 거긴 합니다 그래도 물걸레질만으로 봤을 때는 생각한것 만큼의 잘 청소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흡입력에 비해서는 이 물걸레질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용 물걸레 청소기를 쓰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드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을 때 완벽하게 닦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막 심하게 우리가 칠한 그런 경우는 손으로 빡빡 닦아서 그 압력으로 닦아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러프한 물걸레질을 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선방은 했지만 청소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물걸레질은 흥미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청소를 끝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 여기 청소 잔해물이 남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빨아들이는 거나 진짜 나 실제로 첨 보거든요. 뭐 궁금합니다. 이 과자포 시내기, 콩들 어떻게 또 깔끔하게 빨려 들어가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지 비움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자동 모드 오토에 불이 들어왔고 먼지비움이 시작됩니다. 오! 우와! 나 봤어! 나 봤어! 우와!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왔을 때 어? 내가 먼지를 안 비웠는데? 안에가 아, 비어져 있는 이 느낌 여기 안에 세척할 때 빼고는 거의 열일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콩이랑 기름 있는 이 과자 부스러기가 완벽하게 비워진 모습입니다. 이야, 이거는 뭐 너무 신기하고 근데 약간의 단점은 이제 요거 탈착이 요것만 돼요. 그래서 얘는 세척이 가능한데 이 본체는 따로 빼서 세척은 아직도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불편함은 아직도 조금은 있어요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탈착이 됐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9S 올인원 타워 네, 무선 청소기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가전 제품들 또 보여드릴 겁니다 한 달에 두 번은 제가 또 이런 기계들 하기로 또 약속을 했으니까 궁금한 제품들 있어요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살수 있는 건 사고 빌릴 수 있는 건 빌리고 협찬 따올 수 있는 건 협찬 따오고 광고까지 뭐 받아올 수 있는 건 감사하게도 광고를 받아와서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아시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